오늘은 임실 옥정호 출렁다리가 개통했다고 해서 달려와봤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풍경으로 사진작가들이 많이 찾는다는 명소 국사봉 전망대 올라서 붕어성을 먼저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사봉 전망대를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국사봉은 해발 475m의 작은 산이지만 요 옥정호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고요 일교차가 심한 날에 산에 오르면 억종을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 장관 때문에 많은 사진 작가들이 오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국사봉은 단일 마을에서 진사 배슬이 12명이나 배출되었다고 하는데 이 산의 전기 때문이었다고 해서 국사봉이라 명명했다고 합니다. 의외로 올라오기가 상당히 장사가 지고요. 쉽지 않은 코스입니다. 그러나 또 멋진 것을 보기 위해서는 올라가야죠. 붕어를 네, 닮은 신비로운 청정호수 옥정원데요. 옥정원은 선진강 상류수계에 있는 인공호수입니다. 선진강 다목적 때문에 건설로 인하여 수위가 높아지자 가옥과 경지가 소몰되고 옥정원에는 붕어 모양의 육지선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조선 중기요한 스님이 이곳을 지나다가 의지하나 맑은 호수, 즉 옥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여 옥정이라 하였다고 하며 여기에서 유리하여 우나모 또는 선진어로 부르던 것을 옥정어로 거쳐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말하고 요 공휴일에는 임시 주차에 주차를 하고요. 셔틀버스를 이용해도 아주 편리할 것 같습니다. 23년 3월까지는 무료로 개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는요. 국화꽃으로 아주 가득 장식을 해 놨습니다. 아, 멋지네요. <웃음> 다들 이곳은요. 다들 그런데 바 아래 바닥이 아예 보이게 어, 만들어 놨습니다. 옥정원은 한 스님이 이곳을 지나다가 멀지않아 밝은 호수인 옥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여 옥정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스탑은 붕어를 형상화해서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진짜 붕어 모습입니다 지금은 좀 물이 좀 없지만요 이거 붕어섬은 인근 국사봉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섬의 모양이 붕어를 닮았다가 엮여진 이름으로요. 사계절 색다른 매력과 피어오르는 물안개 때문에 사진 작가들의 유빙세를 탔던 곳입니다. 지금은 가뭄으 물이 없어서요. 물이 가득 차야 될 곳에 흙이 좀 있어서 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만은 이곳에 또 물이 가득 차면 목정어의 진짜 모습을 또볼수 있겠지요. 붕어섬을 가는데 진짜 이곳은 진짜 출렁다리네요 진짜 흔들리고요 진짜. 바닥이 완전히 다 뚫려있어가지고 완전히 보이네요 아 물이 와. 가득 찼더라면 정말 멋졌을건데요 네, 붕어섬에는 네, 붕어섬길, 억새길 대롱길, 참나무길, 메타세카길, 네, 붕어섬수변산책길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평룡색세가된 국화들이 정말 아주 멋지게 잘 잡고 있습니다. 붕어섬 정원인데요 국화가 예쁘게 있고요 가을의 정체가 정말 무신 흥기는 곳입니다 국화로요 붕어를 형상화했는데 육지 속 신비의 섬은 정말 편하게 쉬고 즐길 수 있도록 생태공원이 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붕어섬은요 한 가로에 거닐 수 있는 힐링의 장소이기 때문에 시켜내를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